안녕안녀 안녕. 시작. 시작! 안녕하세요! <웃음> <내가> 안녕하세요라고? 시작! <웃음> 안녕하세요! 저희는 노래하는 교회의 언니들 진! 진! 희 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오늘은 저희가 찬양, 나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. 가진 재물도 없고, 어, 건강도 없고, 뭐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고, 그 비밀로 인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, 그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, 그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나 가진 재물 없으나, 네, 저녁 함께 나누겠습니다. 네. 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나 남이 공 평하 심 하나님 이나 남이 없는 곳같게하셨 네. 나 남이 없는 곳같게하셨 네.